제3권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유한자가 다스릴 때 많은 세월 속에 남자와 여자가 구운되어 지금까지의 세월은 우악스럽고 힘이 좋은 남성들의 보호와 권능 아래 이끌어왔느니라 6천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인성이 험악하여져 아기 하늘을 찌르고 착한 자는 땅에 묻히니 더는 힘쓰고 우악스러운 자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는 부드러움만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느니라. 남성상이 여성상이 남성 여성이 아니고 요한자가 세상을 정화하고 다스려가는 근본이 되느니라. 삶이 영화처럼 촬영되고 있다. 이 세상에는 각계각층의 사람이 있으니 한 개인이 세상에 나와 성장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기록을 영화의 필름처럼 만인에게 방행한다고 할때 자신의 행동에 부끄럽지 않으며 당당히 고개를 들수 있는 자 얼마나 될 것이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죽어 내 앞에 왔을 때 많은 천사와 사탄이 주시하는 앞에서 너희가 살아온 삶의 행동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영화의 필름처럼 보일 것이니라 그러한 심판의 시간이 있으니 너희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 갈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심판하여 갈아오라 함이 아니니 자기의 삶을 비춰봐 자기 스스로 지은 죄의 대가를 받으러 알아서 찾아가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갈아오라 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알라